그러나, 고부학, 그러나 고부학자들은... 네. 어? 얘가 뭐... 아 타, 아, t o m 는그 t o 이무덤이란 뜻이 있고요 <웃음> 네, 그 다음에 r 네. o 이라는 단어가 강탈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웃음> 네. 그래서 여기 이 r 이 붙으면 사람을 뜻하니까 합치면 강탈하는 사람 누굴까요? 강탈하는 사람? 어, 강탈하는 사람, 빼앗는 사람 그러니까 누굴까요? 라어 나쁜 사람, 그렇죠? 네. 나쁜 사람인데, 특히 빼, 강대로 뺏어가는 사람이니까 강도. 음, 네네, 네, 네. 네, 그런데때 어디에 가서 강, 막 강도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투에 가서 툼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무덤 같은 거거든요. 음, 그러면도굴꾼 도불권? 그렇죠. 돌돌꾼이 아, 되는 네, 거 과학자들은 같이 합격하는 네. 네. 네. 과같 네. 네. 네. 하는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그렇죠 또한 가, 또한 있는 네. 네. 네. 또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죠